자 달라엔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엔 자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엔 같은 경우 브레이크 리테스트 블리시 캔들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이 뭉쳐있는 구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주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음 맞게 높은 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이 다음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았을 때 어떤식으로 보아야 되느냐가 나오겠죠 여기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온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것을 제이 존중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일단은 가격이 캔들 자체는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동시에 추세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리 테스트 하시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락세 잠시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리 테스트 항상 기다려 주시면서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로달라입니다. 유로달라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과 추세선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선, 이쁘게 존중하고 있으며 저항선, 추세선까지 세 가지를 다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두번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유추할 때 일단은 하락세의 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상승세를 보자면 위로 올라가되 일단 추세선, 그 다음에 저항선 뚫는다면 타겟1, 타겟2까지 올라갔다가 상승세로 바뀌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세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 일단은 캔들이 올라가려면 분리식 캔들, 내려가려면 베어리식 캔들, 상승세를 나타내는 초록 캔들을 나타내느냐, 하락세를 나타내는 빨간 캔들을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켓 오픈때 어떤식으로 캔들이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서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리테스트, 블리시 캔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첫번째 타겟 그리고 두번째 타겟까지 치면서 현재 저항선과 추세선이 만나 있는 부분 달라연과 이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가 현재 추세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세 움직임이었어요. 150핍 정도 가량이 되는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주 패턴도 쉬웠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 구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시 한번 달라연과 이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은 브레이크리 테스트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한 지지 저항선이 있는 부분 127.7레벨 그 다음에 거기를 뚫게 된다면 그 다음 레벨이 어디냐 다음 레벨 128.3레벨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마이너 지지선 저항선 뭐 있겠죠 하지만 두 가지 조금 큰 저항선이 되겠다 하는 지점은 127.7 128.3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시면서 브레이크리테스트가 이루어지느냐 저항선 추세선이 존중이 되느냐 보시면서 잘 거래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항상 댓글로 문의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거나 카톡도 있으니까요. 카톡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대답해드리는 세션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간 여러분들 준비 잘해주시고 거래 잘해주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주 이 시간에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 되겠고요. 달라엔 유로엔 그리고 유로달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